리섭에 따르면 여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몸을 섞는 것은 용서해도 마음을 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리섭은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여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자신 같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지성이 있었다면 감히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떠들어 대지는 못했을 겁니다. 리섭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는 남자의 사냥에 따라 여자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아내의 생명이 당장 위태로워집니다. 수십만 년전 사냥 채집 사회가 어땠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존 원시 부족들에 대한 관찰과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에서는 대체로 남자들이 동물을 사냥하고 여자들이 식물을 채집합니다. 연량만 따지면 여자들이 채집한 것들이 남자들이 사냥한 것들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채집한 것은 대체로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 반면 남자가 사냥한 것은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골고루 분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원래 없어도, 남편이 사망해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로 가버려도 여자의 생존이 당장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전세계적으로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원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우월한 남자에게 아내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것은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쓸 때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더라도 그 남편이 대단히 우월하다면 참고 견디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리섭이 진화심리학을 들먹이기는 하지만 원시부족에서 남자들이 사냥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 여자가 채집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부 다처제가 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진화 심리학을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리섭은 술집 여자는 몇시에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문맥을 볼때 몸까지 파는 여자를 뜻합니다. 창렬하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창녀라고 칭하겠습니다. 리섭은 이것이 도덕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파는 것이 대단히 부도덕하기 때문에 창렬을 멸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섭은 연애시장이나 결혼시장에서 창녀는 인기가 겁나게 없기 때문에 멸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중증 장애인들도 90대 할머니들도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겁나게 없습니다. 리섭이 감히 중증 장애인과 고령의 할머니를 멸시해도 된다고 답을 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섭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장애인과 할머니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젊고 건강한 여자가 창녀의 길을 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결혼을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나요? 그 목표에서 많이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여자들은 멸시를 받아도 싸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면 대해 보십시오. 왜 창녀가 결혼시장에서 인기가 없을까요? 리섭은 여기에서도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입니다. 바람기가 엄청 많은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인간본성 또는 보편적 남자 본성은 수학적으로 엄밀한 보편성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보편적 인간본성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이 10개라는 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자궁 내 환경 이상, 출생 이후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손가락이 9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극소수의 남자들은 걸레라고 조롱받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진화한 심리기제가 고장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생물학적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남자입니다.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보편적 남자 본성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비정상이라고 해서 열등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인기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는 상당한 수준의 자기기만에 빠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기만 기재가 고장나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정상인들보다 우월합니다. 인간은 친자식을 의붓자식보다 훨씬 더 사랑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친족애와 관련된 이런 심리기제가 고장나서 의붓자식을 친자식만큼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저라면 이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리섭은 비정상이라면 멸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과연 리섭이 자기기만 기재나 친족의 기재가 고장난 비정상적인 사람을 멸시할까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비정상입니다. 리섭이 이런 의미의 비정상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비정상을 염두에 두고 비정상이면 몇시에도 된다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정상 개념과 비정상 개념을 썼는지 명시하십시오. 그래야 논쟁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섭처럼 개념 없는 인간이라면 정상 개념을 대단히 애매하게 써놓고도 자신이 논쟁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우길 수 있을 겁니다. 리섭은 창녀의 지능이나 지식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시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 같으면 중증정신지체자라고 해서 멸시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지능이나 지식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리섭의 명제도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과 깊은 연애를 포기하는 대신 몸을 팔아서 돈을 쉽게 벌기로 했다고 합시다. 섹스에 환장하는 남자의 본성과 결혼의 맥락에서 걸레를 극혐하는 남자의 본성에 비추어 볼때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입니다. 결혼 포기와 쉽게 버는 돈에 대한 집착은 선호의 문제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섭은 창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성매매가 대단히 부도덕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섭은 성매매 합법화에도 찬성하며 성매매 자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파 유튜버답게 리섭은 자본주의를 몹시 사랑합니다. 자본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때 남자에게 섹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장녀는 대단히 모범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녀가 성매매 수입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데 리섭의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성매매를 불법화한 대한민국 제도의 잘못입니다. 개념의 명확성, 논리적 일관성, 실증적 근거와 같은 기준들에 비추어 볼때 리섭의 장녀로는 대단히 저급합니다. 장녀멸시라는 대의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논쟁에서 완성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댑니다. 리섭은 자신과 다른 의견은 궁금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섭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문제든 도덕철학에 대한 문제든 남들을 가르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무식하고 머리가 나빠 보입니다. 재능도 없고 공부도 안한 사람이 지적인 면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싶다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열심히 경청해야 합니다. 혹세 무민을 통해 돈을 땡기는 재능 정도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방면에 대가는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의 길을 가겠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진리와 대면할 용기가 눈곱에백만 분의 일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곱씹어보면서 자기 반성을 이빠이하는 타임을 졸라 가지셔야 합니다.